어, 오늘은 지금 시간은 9시인데 10시까지 여기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선생님. 한국어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틱톡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30만 명이시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될수 있으면은 다 어, 보통 다 알아보시더라고 저희 직원들도 다 알아봐요. 이제 같이 영상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같이 영상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용어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 여기가 지금 3차선 도로인데 이렇게 사람이 상하이에 이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검사해야 돼 아 어, 여기 앞에 무슨 일본 집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오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꽃을 이런식으로 보내네 한국이랑 느낌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 아 초록불이라 가지고 여기 지나가려고 여기 횡단보도 보니까 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대놓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이거 지나가네 <웃음> 뭐가 이렇게 신났어?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 <웃음> <웃음> <웃음> 제 유튜브 구독자들 아그래 e 아, 네 s e g a v 이름 이 야야 선생 a s o m e 야 h i n g in j a n a y 야야 a y a s e m i a r 야 o Yara, Yara, y a 야야 y a 하 a Yaya, Yaya, Yaya, Yaya, Yaya, Yaya, y 요 안녕하세요. Yo.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뭐지?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혹시 저 해야되나요? 네, 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네. 혼자서, 네. 혼자서 하시니까. 네. 한 번, 한 번, 네. 제가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아, 오케이.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야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다고 하셔서 어느 선생님께 머리를 부탁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한번 와봤어요. 헤어드레스 미오입니다. 먼저 이제 미용실에 들어오면 미용사분이나 머시 분들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 니하하 한국 미용실. 아, 한국 미용실이라면? <웃음>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네, 네. 저희 오늘 무사히 촬영 다 끝냈고 네다음에또봐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자주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 <웃음> 고생했죠? <웃음> 확실히 닿지 않았어요 입증 젠토밤 1개월은? 네, 2개월은? 3개월은 18일 상체 2개월은? 我们先剪，然后就软化一下。稍等一下啊，这边一样吗？不一样吧。<咳> <要吗? 笑> What oh,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n 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uh.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s o r take a cold shower s c r e a m i n t i l you're louder w o r k i n till you're prouder and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ll try to l l back with this color <laughs> okay o o u r e k a y holding it okay mm 아, 这거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이嗯嗯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아. 慢一点嗯呵呵嗯没事没事 <웃음> o k okay, 就行地第一次哦那那个钱的话我明天确认 oh. o k oh? 吗啊明天对你们明天我们去骑行啊今天也可以今天我要不现在确认吧 oh. o k oh. 了嗯这个这个呢 oh. d oh, i f f e r e n t 아, i k n 결국 그는 果습니다